저희들은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탈북민들입니다 남한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받고 저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양 사명자로 준비하고 있는 한백성교의 성도들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주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잘 부탁드립니다